어, 지난번에 1000만원 티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고! 그, 반갑습니다. 아, 어, 우리 얼티밋 에스카노르 형님. 어, 지난 우리 영상에서 많이들 깜짝 놀랐을 텐데,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형님, 어, 오늘 어떻게 해볼 거냐면, <웃음> 초살댁을 해볼 거예요. 지난번 덱도 그냥 초살인, 그냥, 그냥 초살이야. 두 턴째 되면 다 죽어, 그지? 근데 첫 턴에 다 죽이는 거 한번 오늘 연출해 보고 싶은데, 어, 어떠냐면 이제 구류드로 방어 관련을 40% 깎은 상태에서 고성 랭업 받아가지고 우리 형님이 이, 이거를 좀 원래 뒤에 써야 세잖아. 근데 아끼지 않아. 처음부터 갖다 던지고 일단 전체이 하나 던져. 그럼 뭘 받냐면 우리 형님이 주피 15%를 또 하나 받아요. 일단 받았지? 그 상태에서 이거 수십 분거라첫 턴에 다 죽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다 죽거나 아니면 그냥 걸레 되거나 <웃음> <웃음> 둘다 좋아 첫턴 킬이 되는지 팀 투급이 거의 37만에 가깝고요 맹철인데 37만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34만 6천에얼티미 형님입니다 요거는 내가 적어놓은 찐댁 중에 하나 있거든 내가 적어놓은 찐댁 중에 있어 이거 근데 어? 왜 나가세요? 아니 이거 우리 멋진 경기 할수 있었잖아 하긴 선턴 뺏기면 터트려 버릴 수 있을 것 같긴 했어 솔직히 방금 내렸다면 얼티밋 형부터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얼티밋 형이 부활이 빠지잖아 먼저 뺀 사람이 이길 것 같거든 내 얼티미 밋 부활 아직 안 빠졌건 상대 얼티밋이 먼저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 결과가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페스타입니다 어, 근타로 들어있는 페스타 이거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근탈로 들어있다니까. 요거 하고, 못 죽이면 우리 차단 걸리는 거야. 오케이? 자, 초살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직 피안 깎인 상태에서 위압이기 때문에 딜이 센 편은 아닐 겁니다. 퍽퍽퍽퍽퍽! 약하네. 47만이면 약하, 47만, 약하게 나왔잖아. 그지? 너무너무 약하게, 어, 나도, 아우, 62만, 아홉 씨, 뭐, 팍! 하자, 100만.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뭐고? <웃음> 잠깐만, 우리 다이앤 쉽게 죽여주지 말자. 어, 일단, 이렇게 하고요. 요전도요전도 일단, 일단 죽이지 말자. 우리 궁, 궁 만들어, 궁 만들어. 궁만들어첫단 150만 나왔어? 어, 뭐고? 야, 이거 뭔데? 아니, 여러분, 잠깐만. 아니, 나 진짜, 진짜 죽일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아니, 형 진짜 죽일 생각 없었어 그냥 일성이었잖아, 일성. 손가락으로 일성으로 그것도 페이엔인데, 페이한테턱 찔렀는데, 왜, 왜, 왜 죽었는데, 이거? 당신이 죽였어. 이러서 <웃음> 당신이 죽였어. 거짓말. 아, 나 진짜, 진짜, 진짜 이거는 나, 나 진짜, 진짜 죽을 줄 몰랐다. 약간, 약간 눈물, 눈물이 보이는데? 비스카이 너프 먹을까? 너프 안 될걸? 너프 안 될걸? 약간 넷마블이 특히 이 게임을 만드는 팀원들이 개 십덕이에요. <웃음> 굉장히 칭찬입니다. 굉장히, 개 십덕이라가지고, 진짜 애니에서 미치기 세잖아요. 그럼 미치기 세게 나오고, n d s 약간 적당히 세잖아요. 적당히 세게 나오고. 우리 봤잖아 3년 동안 봤잖아 그거를. 신캔데도 이렇게 내릴 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내. 뭐, 뭐, 뭔데? 뭐, 선턴 뺏기나? 자, 어 좋아요. 자, 선턴이 뺏긴 상태입니다. 어, 요거는, 잠깐만. 어, 요거 내가 찐으로 잘, 잘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차단을 바로 거셔가지고, 초살대기 후퇴를 잡혔다 그러면 이제 유틸이 너무 모자라긴 하거든 이 구류드가 저럴 때 보면 참 선택을 못 잡았을 때 기준으로 구, 구류드가 참 무능해요 그러니까 피는 좀깎였고 바로 필살기 만드셨고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어둠 좀 쌓여가지고 어둠이 쌓이면 저쪽이 강해지니까 나를 깎지는 못하지만 저쪽이 강해지긴 합니다 뽀보보부부크로9 9만펄점푸 셔크와 푸부부뽀부쑥부쑥부쑥 퍽 크다까지! 아 잠깐만요! 아니, 난 솔직히 약간 방금 긴장하고 약간, 진 어, 야, 나는 약간 진짜 긴장, 긴장하고 지금 방금 찐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하고 있었거든? 야, 이거 찐, <웃음> 야, 야, 야, 저 대가한테 후턴이 잡혔는데, 투지 뿌는데, 그냥? 야, 방금 저분 투급이 얼마였어? 내가 거의 37만에 가까운데 나보다 선턴을 잡았다는 투급이 얼마였는데? 뭐, 필사기도 만드셨고, 도발 잡고, 진짜, 알지? 베스타그 플레이가 딱 나왔거든. 우리 선배한테 맞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이 형님이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받아도 안 죽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한 번도 못 보고 있어 뭐 죽어야 그 다음에 뭐 역전 뭐 그걸 볼거 아니야 뭐한 번도 죽질 않는데 어떡하냐고 이 형님이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받았을 때 피가 1이 됐을 때안 죽고 기회를 받거든요 그 기회를 받았을 때 무려 공간이 3 0가더 올라가요 여기서 공간이 3 0더올라가지가고 세리는데 아직 죽은 적이 없어요 미치겠다니까? 난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돼야 나도 죽어보지 나도 한번좀 죽어보고 싶어 그걸를 어머 야이랭업이두장이다 보네 아이고 요걸 또 맛을 안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사랑하는 멀린시지만, <웃음> 일단, 아, <미안합니다. 웃음> 멀린 씨지만 수시겠습니다 일단 미안합니다 멀린 누나 아주 미안합니다 사랑하지만 제가 한번 이건 보내드릴게요 뭐... 저 누나가 공부를 걸기 시작하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와 회피다 잠깐만 회피 먹고 지금 저격쳤구나 어 요거 잠깐 집중하자 야 이렇게 되면은 공불 이제 당하면서 야, 잠깐만. 이거는 잣됐는데? <웃음> 왜냐면 하 상대도 얼티밋이 있어. 만약에 사, 상대 얼티밋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쪽은 이제 폐고 같은 것도 쓰는데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힘이 똑 떨어지는 구류드다. 자, 삼성 두 장을 모으긴 했는데 공불 당하면 또뭐 의미 없어지죠. 아 있네 공불 공부 있네 공불 떨어졌으면 끝나는건데 아와펑 터졌고 자 이거는 멀린 누나가 폐가 말리는 수밖에 없는데 역시 에스카이님한테는 멀린이 약인가 지금 폐는 엄청 화가 나있거든 근데 이거를 털어야 되는데 자, 멀린 폐가 지금 4장이나 썼어요 또두 장이 어, 또 떴나 보다 와멀린패 계속 뜨면 못 이길 것 같다 아또 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도 소멸을 걸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다행이고 패를 다 버리 볼게요 새 패를 한번 삭봤자 자 이번에 안 떴길 바랍니다 안 떴다 자 이제 공격 들어올 거거든요 아마 우리 더원을 죽이려 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최후의 불꽃 빠졌고요. 드디어 빠지는 거 보네. 세 개인데. 와다 죽었다. 아 졌다. 어, 오히려 영상 각인 것 같아. 어 영상 각이다. 딜은 일단 봅시다. 경기는 진것 같거든. 요 왜냐하면 두 번의 스킬밖에 없어가지고. 야 이게 회피 음식을. 회피 음식을 와. 먹고 와가지고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은 시동같아 빡 하면서 백만 터지는데 와 저쪽도 얼티밋이 있다보니까 그걸 또 견뎌요 요런 정도의 해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프 얘기에 쏙 들어왔지 해머리 히데 사기 기다려서 와 해머리 또 패가 잘 떴다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덱에도 있어. 써놓은 덱에도 해머리랑 같이 쓰는 거 있거든? 요런 덱 써놨거든? 요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마가류드를 넣으면 해결이 돼요. 이게 또. 그것도 내가 보여줄게. 어저께 거기까지 다 생각해놨어. 만약에 그거에 당하면 여기 마가류드. 요것까지 다 생각해놨어. 이 덱도 엄청 좋을 수 있어요. 얼티밋 <놀람> 공불덱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거든. 저런 덱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거를 또파괴하려면 마가류도 데리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정도. 좀 미래를 내다보는 경기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초살 댁 촬영이니까 초살 댁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면, 어야 점점 이제 35만 9천에. 와 잠깐만 이제, 이제 와 나도 이제 야, 이, 올티비 와 이거야 이게, 이게 와이 덩치가. 자 우리는 그냥 초살로 가봅니다. 예그 운영대로 가볼게요. 자 이걸로 먼저. 근데 지금 인간댁에서 피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빠바바바바. 46만 터져도 피가 많다 자그 다음에 바로 버닝스피어로 한번 팍 찌르면서 두두두두 싹싹 팍 그다면서 최후의 불꽃 뽀얗뽀는거라야프로이다 4개다 프로이다야 잠깐만 이야 내가 보기 앞으로 PVP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냥 얼티비이 너무 오피드서 재미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덱또또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덱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와 온다 온다 와 어? 어? 역시 약간 우리가 초살 느낌을 해서 센 거지 그냥 무조건 센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형님 저거 기회를 깎으려면 그냥 두장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잠깐만 차단 걸리나? 아 차단 걸리네 아이고 씨, 애 몰라 던지자 아이씨 아 일단 저렇게 아 잠깐만 저 형님을 쳐야 저 형님 잡지 근데 어 미쳤네 잠깐만 저 형님을 찔러야 돼어뭐다 죽노 먹어 이거 내가 실수했거든 타겟팅을 이 형님 해놔야 끝나는 건데, 어, 내가, 아니지, 펌까지 있으니까 오... 끝이구나. 어. 딴데 쳤어도 끝이야. 근데 그냥 다죽어서도 끝이고. 그냥 끝이야. <웃음> 야, 이게, 야, 이게 이래서 구스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레지컬도 이제 빨리빨리 안 들어가거든, 형이 이제. 나이를 모어가지고 빨리 안더실수를 했어. 그냥 딜로만 애를 한다. 그 실수를. 야, 풀업인데도 쉘리부사볼수 있는데? 야, 이번, 야, 초살도 나쁘지 않죠 어, 아까 뭐 회피 먹은 그 회피가 아니었으면 끝났어 왜냐면 해물도 바로 끝났을테니까 삼성으로 찔렀거든 아니면 아까 랭업 두장 떴잖아 그게 독일수도 있어 랭업 하나만 올리고 전체기로 해서 회피 뽑고 그 다음 찔러 보서 해물 끝났을 거야 내가 초살댁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